나도 안 먹어. <웃음> 나도, <못> 먹어. <웃음> <웃음> 나도 나도 먹어. 나도 먹어. 나도 먹어. 먹어. <웃음> <사람들. 웃음>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도 아, <웃음> 이거... 어나장 먹어. 간장 먹어. 어 먹어. t i 음어음음 대박 밥이랑도 비벼먹어봐 <웃음> 음. <웃음> 야너 먹방 두해야 되겠다 <웃음> 맛있어? 음 맛있다 It's my s t y 음. 자습니다자 봐봐 이거 와, 와. 드릴게요 네. <목소리도> 와, 와 맛있어? 또 먹으러 와 맛있어? 음. 너무 맛있 밥이랑 같이 먹었자. 음, 음, 음. 음. 한국 사람 이거 좋아요? 음 좋아해. 어? 다는 아니지. 많은 사람들. Young and old s t y l 아 근데 있어. y o u n <웃음> i think it h e best k o e a n 진짜 또 먹어. 다음더 <웃음> <하미도> 먹어. 음. <웃음> so, 저기 방장 시장 음. 가봤었잖아. 음. 아. 맞아. 내가 말했잖아. 맞아. 레스토랑도 크 크래프트 레스토랑 많다고. 았어 from now on i m e t you. <웃음> 진짜. h e 포기는 오케이, <목적일> so, t h s u s for i n a t a 진짜 잘 먹네. 와. 깨끗하게 먹었어. 맞아. t 잘 먹네. 리밥두 공기 먹었어.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one a n 아니야. One a n a n d b y life t 두 공기 먹었어. 와. 그만 먹어. 야, 너 풀이야? 너 응? 그러면 그거 안 가? 뭐안 가? 그, 고, 그 뭐냐? 버블티안 먹어? <웃음> 어. 너 먹을 수 있어? 뭐택 어. 응. 알았어. And go. 뭐지? We go to bus or subway? Subway. 그럼 subway 그안 될지? 돼. 돼? 응. <웃음> 잘 먹었습니다 아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케이크티 사자 여기다 왔다가 케이크티 내가 그냥 헨바이 아이스 오키 아니 어, 너무 똥똥이예요 세티바센트 그럼 퓨 치즈통 아 치즈통 아 치즈통 아 먹지마 아, 먹지마 <웃음> i t r e t h u n e m I use my boyfriend o o d i n s free, i t free so each o t h e can buy the one dollar. <laughs> <laughs> <laughs> That's this one and drink it. 얼마? 이거? 이거 1천0 0 아, 1,200원? 아, 1,200원 페드남동 2만 아, 2만 사천원 정도 그럼 싼거 아니야? 아, 베드남에서도 똑같아요 네. 하지만 테스트도 어떻게든 몰라 <웃음> 피해도 있어 <목소리> 괜찮지? I think in t s o not have any drink less one d o l l r but this one o n l a r i s t i e t a n o n e a d a k u n g v a l a d a y e t a v e r y day, <웃음> d <drinking>, save money, but t a s e good. 자, 우리 이제 어디가? 오, 내 카드로? 안내카드내카메라 나오면 카메라 나오면 안돼 카드로? 내 카드로? 내 카드로? 내카 봐. 못달아니 그래? 아니에요. 한잔한잔 아, 응. 응. 줘. 한잔 아, 아, 줘. 아가씨가분이한잔아방미자잖아 베트남이요. 오케이? 베트남. 방 where you from? 아. 베트남 사 베트남. 아. 아, 베트남. 베트남, 베트남. 내 아니. 나내 아, 인터넷도 아, 네? <웃음> 네? <웃음> 안 하고. 3자이여기가 여자도 같은 건데. 이다 빨리 따르 빨리. 인이요 여기 남자 친구도 줘야지 아니요. 저 괜찮아요. <웃음> 제가 나낭. 나낭. 나낭. 알아요. 해편 어, 나는 스마일 아, 어, 어,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, 너무 많은데. 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니, 여자 친구예요. 여 네. 네. 아, 네. 아, 네, 네. 아, 네, 네, 네. 어, 아예 제가 먼저 볼게요. 음... 아니요. 어. 예. <웃음> 아왜 어, 네. 어, 어, 흘려. 그래 빨리 먹자. 근 여행 온 거예요. 여행 온 거예요? 네, 여행 온 거예요. 요, 요, 아, 네 네. 했데한 여자. 아니. 안, 요, 한, 저, 한 개, 아니. 예. 그리고 딱한잔사는거 봐. <웃음> <웃음> 오, 맛있는데. 맛있다. <웃음> <웃음> 네, 맛있어요. 그럼 맛있어. 네, 네, 네. 베트남 쌀. 베트남 쌀. 아, 쌀. 생각 돼? 냄새. 네, 맞아요. <웃음> 네. 맞아요. 네. 맞아요. <웃음> 어, 너무 좋아요. 야, 너 이거 처음 먹어 봐. 어. 아가씨, 네? 아가씨, 이 남자도 잘생겼어. 아, 남이요아니요 아니야. 네,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. 애인 잘만났구 만났구나. 둘이 잘만났맞 아, 진짜요? 음. 그 한국사람 이렇게 미나. 그러면 잘생겼어요. 잘다 어우, 잘몰 스마일, 스마일, 스마일. 스마일. 스마일. 스마일. 스마일. 스마일. 스마일. 진짜 네. <웃음> 한국 사람인데? 네. 네. 네. 음. 트남이고 잘생겼어. 아, 진짜요? 어서 한국 사람 물었어? Oh,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 o 아. 뭐, 오랜네죠감한가 아니 학교 나아 어디서 만났 여행 여행 오. 여행 와서 만났어요. 대 아니요. 대 우리 나라로 여행2 6이에요 아, 조름 맞았구나. 네. 한국에 유학 와 가지고 만난 자람이 아니 아니니. 유학 잘했어. 나이 결혼 대상자네 아. 결혼 아직 안하고 아직 안했어요 지네 <웃음> 잘생겼다 잘생겼어 아요 네. <웃음> 우리 한국 남자가 더좋게네 연애인 에네 베트남 여자 소개해줘 팔팔 <웃음> 어? <웃음> 간재미간 간재미. 아, 간재미. 간재. 이거 어먹거어요간미장에 찍어 먹는 거야 봉으 해줘 친구한테 란네 원래 이거 사킨 거예요 원 원래 원래 원래 원래 원래 원래 원래 원래 원래 원래 야, 이거 한국 사람도 네. 먹기 힘든 음식이야. 나도 못 먹어. <웃음> <웃음> 아, 저도 <좀> 못 먹어요. 도 이거. 안나거 야, 이거. 야, 이도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이이냄새이이 한 핫이 한, 한더 먹어봐. 아, <웃음> 먹어. 아, 너 먹어. 먹어, 먹어. 먹어. 먹어. 아, 먹 아, 어 아, 먹어. 아, 먹어. 아, 먹어. 먹어. 아, 어 이거 먹어. 아, 먹 먹어. 아, 먹어. 아, 먹어. 어 <목소리> 네, 감사합니이거못 <목소리> 먹어요. 야, 이거 먹어 봐. 이건 홍어. 홍어, 홍어. <목소리> 이거 진짜 비싼 음식들이야. 이거 피시? 이야 이거 찍어서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많이 많이 많이,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아니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아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아니 많이 많이 많이 어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아니 많이 많이 아니 많이 아이 많이 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이이이이 그리고 또 이걸 한번 찍어 먹으러 그냥 음~~ 네 그냥 찍어 먹으러 근데... 아, 맛있어? 잘 먹네 어머 어머 잘 먹네 어머 어머 웬일이냐 <웃음> 기운 맞아